스트레스 받는 요즘 야당 드라이브에 이만한 거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. 이거 노래방입니다. 밀업을 네. 꽂으시면 이야, 차 안에서 아주 그냥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래방 진짜 이게 바로 노래방 이게 바로 차안 노래방 콘서트 서툰게 살아왔던 여기다 물리시면 월리하게탔나쁜 그 것만도 아니었어 오! 내 하루도 흐리같이 힘든 일도 있지 그 넓은 세상 <목> 살다 보면 아, 카우디오 만나올수있디오와 카우디오. 에서만그냥깔끔하나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와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 노래. 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별의 마음인가. 자, 빨리 가려고 하면 이렇게. 자. l e t 고향 열차. 슬램. 뭐라도 푸지 않느냐 나를 속이 사람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청춘아 너는 어느 척 하고 있느냐? 나를 보니 사람도 니가 더욱 무적하고 오라. 아싸, 저고